아니, 여기서 보였어요. <웃음> 아니 <똥집살 먹긴 웃음> 너무 다급하게 더 들어가더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내 요즘에 비빔면에 삼겹살을 꼬아가지고 비빔면이랑 같이 이렇게 <웃음> 먹잖아 너무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꼭해 먹어봐요. 비빔면을 또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삼겹살을 측고 구워, 워가지고한 진짜 맛있어. 어또 비빔면 두개또 기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시계 발롱블루예요. 발롱블루랍니다. 나의 외적 이상형? 나의 외적 이상형은 약간 입술 도톰한 남자? 입술 도톰하고 약간 까무잡잡해야 돼. 뭔가 탁 보고 있으면 뭔가 섹시해보이는 남자? 그런 남자 좋아해. 원래 항상 이상형은 이상형 뿐인 거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드니까 외형적인 것보다 조금 약간 엉덩이 딱 올라갈 거 알지? 발목이 얇은 남자가 여름에 너무 섹시해 보일 거 같아. 아, 진짜. 여기 너무 아프다. 여기, 여기. 뭔가 어제 만침안되는데 내가 자기 전에 막 쭈물쭈물 했거든 그 심폐소 손실해서 아픈 거예요? 절대 지켜! <웃음> 내가 죽다살았잖아요아 진짜 절대 지켜! 내가 진짜 이 방송만 을 알면 진짜 다 말하고 싶은데 내 입이 진짜 끄지근질하다 진짜 맞아요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웃음> 그래, 포풀 심정지 아니야 포풀 심정지가 아니고 포풀 숨을 안다 자가업을 못했던 어떻게 거지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자가업이 잘안 된대요 그거 포풀을 하면 근데 이제 그 피부 뭐할길라고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뭐야 이걸 꼽잖아 이거를 꼽고 했는데 그 간호사도 많고 많았는데 그 산소파다가 90 이하로 떨어졌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얼굴이 새하얗게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해지고 혓바닥이 파해지니까 그때야 놀래가지고 거기 이제 대표 원장님을 불러가지고 여기, 여기 대동맥을 확 눌러가고 확 재껴갖고 막 시빛고 선수슬하고막 그랬던 거야. 그 얘는 이제 고려갈 뻔했마취서 깼을 거 아니야 깨갖고 얼굴이 안돼 있으니까. 왜안돼 있냐면서. 왜안돼 있어요? <목소리> 아저씨. 문, 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강사들이 먹기낄 끼킬 데가 없고. 안끼낄데고웃진 않았어. 아, 근데 나는,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내가 한 시, 11시 반에 예약해가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닌게를 꼽잖아요. 꼽는데 다섯 벌을 터뜨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시, 마약하는 줄 알겠다. 한, 둘, 셋, 넷, 다섯 벌을 터뜨리는 거라고. 딱 꼽는데, 언니 잘못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처음엔 좋게 얘기했어요 언니 죄송합니다 형아 이러는 거예요 또 꼽는데 어? 어? 어? 언니 잘못 들어갔어요 아까 앞에서 세 번째 또뽑았는데 <웃음> 잘못 들어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지 하더라 체인지 하고 막 하는데, 이것도 꼽는데 땀을 삐지 않고 꼽았다 꼽았다 꼽았 언니 잘못 들어갔어요 제 <웃음> 손이 <언니, 웃음> <웃음> 터졌어요 정말 이번에 만이게안 되면 가만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꼽더라고 이게 내가 죽어버렸다니까 근 수면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전신마취가 아니고 그 수면마취를 하면은 자가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가호흡을 막 하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 그, 그러니까 그, 그게 뭐 무슨? 무호흡 증상? 음, 뭐. 무호흡 증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병원을 옮기면은 그 병원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이거 이제 수면마취를 하다가 자가호흡을안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조금 잘 이제 잘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 병을 처음 간게 아니거든요. 한네 번째 갔었는데 원래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가 그날 그런 증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산소포화가 떨어졌을 때 초반에 잡아줬으면 그 정도까지 안 갔을 텐데 얘가 이제 산소포화까지 도 떨어지고 입술이 퍼렇게 변하면서 얼굴 사색이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막 혓바닥도 변하고 그니까 이제 좋대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한 거야. 이데 이제 내가 일어나가지고 왜안 됐냐? 쌤으로 하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아빠이러서 잠깐만! 뽀뽀! 이러서막 그래. 아, <laughs> 그 <Okay. laughs> 안 된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면서 자꾸 이제 다 깨고 난데 물어보니까는 어,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데스크탑 있잖아, 언니 거 가가지고 아니 평소에 안그러는데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초반에 왜안 잡아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목 뒤에 베개를 받쳐 놨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이될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서 어지원씨문턱딱 같이 갔다 왔다면서 이러는 거야. 사실 그 그런 얘기를 할게 아니거든. 어 맞아.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그다음에도 울었고요. 그냥 일단 뒤로 밀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 저 얼마나 심했길래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 여기 뒤가 아주 또 손톱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맞죠? 어, 언니. 지금 여기 딱지 앉았어. 얼마나 세게 이렇게 삐으면은 아니 나는 그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어제. 나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 사실 같은 음. 병원도 다니고 이제 괜히 얘기를.. 아니 이 친구가 또나 때문에 그 병원을 갔고 그래서 맞아. 뭔가.. 얘기하기 그랬나봐